뭐야, 누나부터 먹을까? <웃음> 누나야, 너는 속은 거야. 이제 문자랑 만진 다음에 쉽게 먹이는 법 약을 일단 검지 손가락에 넣고 누나 여기를 이렇게 잡고 여기를 벌리면 애가 입을 벌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쏙 넣어주면 돼 쏙먹자 이렇게 하고 꼴딱 잘했어 누나 완료 아이 약잘 먹지? 다시 한번 하고 어, 엄마 싫어 하지만 삼켰다 삼켰어? 배도 얘네들이 가끔 다먹가시야 확인하고 꿀꺽했어 금방 먹잖아 응? 어머 어머 싫어. 어머 써써써 어머 잘못먹었잘못었어 잘못 다시. 오 쓰다 쓰다. <웃음> 쓰다. 한 번에 먹어야 돼. 한 <웃음> <쓰다> 번에. 번에. <웃음> 한 번에 먹자. 어 이렇게 안 먹으면은 한 번에 한 번에. 기다려봐. 이렇게 꼴딱. 됐죠 됐다. 잘했어. 태비 약이라써 있었어? 응. 태비는 큰 약. 애들은 방귀. 무게가 많이 나가서. 자. 잘 먹지, 데뷔야너 어? <웃음> 고수구나 이렇게 한 번에 먹자 꿀꺽해 꿀꺽을 안 했어, 지금 여기를 이렇게 내려주면 꿀꺽해 데디 먹고 먹어안한것 같은데? 했네! 데뷔 꿀꺽했구나! 잘했어 츄츄 트위치 하세요 쭈쭈야잘 먹지? 한번 먹자 뱉지 마. 맨날 뱉어. 어머, 어 싫어. 어 싫어. <웃음> 잘못 넣었어. 안 먹었네. 네. 한 번에 삼키자. 잘리 <웃음> 이렇게 꼭 넣고 삼켜 삼켜. 응, 됐지. 주주. 다음에 또 먹어야 돼